실불은다 떨어지고. 칠불은 <웃음> 여기 다 있죠? 칠불은 다 떨어지고, 이거. 마늘이야, 알로에야. 네. 이제 구가 막 생성되고 있는. 네, 이제 밑에 자체가 이제 동그랗게 알이 차면서 이제 음. 안에서 조금씩 마늘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식 음. 수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리들은 동해 피해가 훨씬 덜한데, 제가 그때 저번 예전 영상에 마지막에 그 스페이블 정도로 비닐 씌운 다음에 그 한파가 오기 전에 물을 확폭 퍼야 된다는 말이 그때 안 퍼게 되면 남들은 얼어 죽는다 하지만 절대로 안 얼어 죽습니다. 물이 많아야 안 얼어 죽습니다. 아, 쑥쑥 뽑히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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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의 슈퍼농부의 마늘밭입니다. 이 밭은 농민이 농민을 위해 만든 그 비료가 흠뻑 뿌려진 바로 그 밭인데요.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비료, 바로 그 비료입니다. 슈퍼농부! 슈퍼농부! 이 밭이 지금 마늘밭으로 변했습니다. 정식한지 이제 열흘 지났는데 마늘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이 마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금부터 슈퍼동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마늘 이제 심어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제 비닐 위로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거는 괜찮은데 속으로 비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이제 마늘 심는 방향이 하늘을 향했어야 되는데, 약간 옆으로 누웠는것 같은 경우는 그 비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빼올리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걸 왜 해야 되나요? 비닐 속으로 들어가면 마늘이 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더 커버리면 이렇게 마늘 자체가 속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안 해주면 나중에 땡겨 올리면서 이렇게 마늘이 똑똑 부러져 버립니다. 어느 정도 조금 작을 때 뽑아 올려줘야지만이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바로, 설수 있거든요. 음, 굉장히 많이 큰것 같은데? 네, 예, 상당히 지금, 세력이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바짝만 할 때, 여기, 비료 살포하고, 쟁기질하고, 그, 했던, 비료, 하이판 비료 살포했던 그 자리입니다. 야, 네, 거기, 거기 지금 많이 이렇게 들어서네 네, 요 예. 10월 4일날, 여기가 이제, 최고 작은 3번 종구. 3번 정구부터 제일 먼저 심고 그다음 2번, 1번을 맨 마지막 심거든요. 분류를 해서 크기별로 선별을 해 가지고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심고 큰 거는 큰 거대로 심어 주고 그래야 서로 경합을덜하고 균형 있게 똑같이 클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제일 작은 3번 정구 심어 놓은 자리입니다. 저희 작은 분들로 뭐... 작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올기는 날씨가 뭐 계속 수분만 공급만 되면 날씨가 올해 계속 햇볕도 나고 날씨가 꽤 좋아가지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이파는 비료가 효과가 있나요? 지금 저희 이거 완연성 코팅 비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료 양은 많이 넣었지만 그게 지금 녹아서 다 용출돼서 나오질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봄 돼서 이제 3월달, 4월달 그때부터 이제 그 코팅 그 비료가 터져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가면 탄력 차이가 날 겁니다 이제. 예, 여기 인근 밭에 왔는데 네. 저희보다 한 10일 정도는 일찍 심었죠 아 10일 정도 일찍 심었는데 네. 상태가 올 것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보시기가 좀 <웃음> <웃음> 표시가 나죠 얇아, 전체적으로 지금 잎이 좀 얇고 둥성둥성한 느낌, 커한 느낌 이제 대공 굵기라든지 뿌리 자체가 멀리 뻗어서 그 힘, 양분 흡수를 얼마만큼 초장에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처음 이 몸통 굵기가 굵어져게 굵어져야지만 이게 입도 확보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조금 더뭐 뭔가를 영양제를 주든 좀 관리를 좀더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 어떻게 보면 고 약간, 약간 방치한 느낌, 느낌. 그렇죠 이제 발자국 소리를 좀더 많이 들려주면 음. 더잘 크겠죠 음. <웃음> 올해 지금 비가 뭐한 달이 아니라 한뭐 지금 두달 가까운 시간 동안 비가 계속 오다 말고 지금은 또한 50일 가까이 지금 비가 오질 않고 있거든요 음. 비가 한 번도 오질 않아서 이게 수분 공급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차이가 나겠죠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양분을, 물이 있어야 양분을 또 흡수할 수가 있는데 비가 지금 오질 않아가지고 작황이 다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어, 하얗네. 네. 여기 하얗네요. 네. 네. <웃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보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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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에 따라서 작물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어 10kg 한 포로 한 100평에서 150평 정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닐이 올라가는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이제 스프링쿨러로 물을 살짝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비가 오면 그 수분하고 만나면서 녹아서 어 이렇게 구멍 사이사이로 물이 물 따라서 다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실뿌리 <뿌린> 다 떨어지고. <웃음> 실뿌리 여기 다 있죠? 실뿌리 다다 떨어지고 이거. 마늘이야. 알로에야. <웃음> 네. 이제 구가막생성되고 있는 수준이요 네. 이제 밑에 자체가 이제 동그랗게 알이 차면서 이제 음. 안에서 조금씩 마늘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대공 굵기에 따라서 마늘 구 사이즈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 대공이 굵으면 굵을수록 밑에 마늘 자체가 성장을 많이 해서 굵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비료를 마늘 위에 이렇게 주게 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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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구가 형성되고, 구가 생길 그 시기에, 어, 마늘 한 개가 무른다든지, 아니면 그 뻥이 생긴다든지, 벌마늘이 생긴다든지, 그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슈퍼MK 같은 경우에는 100% 수형성이기 때문에 수분에, 그냥 공기 중에 습만 많아도 비료가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어, 이 마늘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현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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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블 정도로 비닐을 씌운 다음에 그 한파가 오기 전에 물을 흠퍽 퍼야 된다는 말이 그때 안 퍼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들은 얼어 죽는 문도 하지만 절대로 안 얼어 죽습니다 물이 많아야 안 얼어 죽습니다 왜요?